자 다음 이차로 삼겹살이랑 키쇼에 김치 이렇게 딱 들어간 삼합그 다음 파절이랑 채소 해가지고 자참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이 기름칠을 좀 하고 보스가 됐는데 <웃음> 자 이렇게 돼지기름이랑 같이 쭉에도잘좀 익혀주고요 자, 완성이 됐습니다 관자 하나 삼겹살 그리고 김치 딱 이렇게 세개 해가지고 딱 이렇게 삼합입니다 야, 수아사. 오 야. 살짝 기름지고 고소한 이 돼지고기. 거기다가, 관자, 이, 익힌 관자가 또 쫀득한 식감이 나거든요? 그 쫀득한 관자에 시원 깔끔한 이 묵은지가 아우 굉장히 이것 좀 입안에서 좀 하모니 연주하듯이 잘 어울러집니다 아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김치가 거의 하드캐리를 합니다 아잘 익은 김치만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들 댁에서도 어렵지 않게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어 한번 해 드셔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관자는 굳이 저처럼 이렇게 오늘 회로 먹을 생물 관자가 아닌 어, 냉동 관자를 이제 좀 조금 규모가 있는 마트에서는 팔고 있거든요. 그거로 해가지고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는 거 굉장히 저는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. 음. 음. 자, 양파에 싸봅시다. 돼지고기 관자 김치, 고추, 된장 살짝 찍어 올리고 파채, 자 크으, 양파 이렇게 다 굴려 가지고 와우. 음~~ 야 이거 또생 야채 이렇게 딱 싸지니까 또 기가 막힙니다 와~~ 마늘도 딱 넣어서 음 음. 날개살도 한번 같이 먹어야 자 한쌈 더 싸서 음. <웃음> <웃음> mm. 드실 때또 주의점 하나. 같이 드시거나, 쌈싸 드실 때는, 이 삼겹살에, 오돌뼈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. 왜냐면, 쌈으로 해가지고 또 씹게 되면은, 앞니, 이쪽 송곳니랑 해가지고 그쪽으로도 좀 같이 씹게 되는데, 거기에 이렇게 좀 오돌뼈가 하나 딱 걸리면, 저도 치아가 굉장히 좀 튼튼한 편인데, 어, 저같이 치아가 좋은 사람도 아파요. 예. 자칫 잘못 하다가는, 어, 치아가 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돌뼈 이런 건좀 확인하고 드시는 게좀 좋습니다. 음. 소골, 뭐 소염통, 우설... 좀 댁에서 좀 구하기 힘든 음식을 최근에 제가 좀몇개 촬영한 적 있잖아요. 아, 오늘 영상은 여러분 댁에서도 진짜 어렵지 않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...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. 그냥 김치냉장고 같은 데다가 뭐 짱바구동 김치가 있다. 어, 그러면 그걸로 해가지고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네. 자, 나서! m m 우 자, 여러분들, 건더기가 좀 남았잖아요. 요거는 이제, 삼합으로 좀 이제, 충분히 즐겼으니까, 여기다가 또, 밥을 볶아 먹으면 또, 기가 막힙니다. 여기다 또, 볶음밥 안 먹은 반칙이에요. 자, 밥한번 볶아보겠습니다. 자 볶음밥이 완성이 됐습니다. 와. 야. 무조건 드세요 무조건 야. <웃음> 음. 근데 볶음밥은 진밥으로 하시는 것보다 약간 좀 꼬들한 밥, 이거로 하는 게좀 맛있습니다. 예. 진밥으로 하면은 아무리 마른 상태에서 많이 볶아도, 이 꼬들하면서 밥을 씹는 맛이 좀 덜해요. 예. 어, 진밥으로 하면은. 볶음밥은 약간 꼬들한 밥으로 예,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아. 아. 음 자다 음 아이 볶음밥도 사실 김치가 없었으면은 밋밋탈뻔 했는데, 야. 대한민국에 태어나서, 정말 우리 선조께서 만드신 이 김치. 아, 정말로 음. 위대한 식품인 것 같습니다. 김치가 모든 걸다 하고 있어요. 음. 저 밑에 남은 거예요, 요, 요 부분. 이것도 긁어 먹는 게 맛있거든요. 아우. 어, 진짜 오늘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 봤습니다 예. 댁에서 꼭 한번 해 드셔보시기 어렵지 않으니까 재료 공수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댁에서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요거는 드셔보시길 제가 정말 희망합니다 예.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.